안녕하세요 다나쌤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머니핀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 머니핀 사이트 외에도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판매자별 세금 신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좀더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가지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내셔야 되는 세금은 스마트스토어 가입 유형별로 조금 다르게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인 판매자로 등록하실지 간이 판매자로 등록을 하실지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실지 법인으로 하실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제 수업들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개인 판매자와 간이 또는 일반 과세자에서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판매자와 그리고 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개인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매입자료를 넣지 못한다는 거는 제가 물건 사온 금액을 넣지 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 1200만원 이하 그리고 거래건수 20건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판매자로 먼저 한번 어, 테스트 삼아 한번 팔아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급사, 어,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이 금액에서 1%를 미등록했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오히려 많은 세금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매에 있는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매출액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 한마디로, 어, 이렇게, 음, 사업자 신고를 안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판매자로 판매를 하신다면 가산세가 오히려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입자료를 전혀 넣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했는 금액만큼 1%를 다 돈으로 내셔야 된다는 라 거나 다름이 없고 가산세가 많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사실 천정부지로 갑자기 뿍뿍뿍뿍 올라가거든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천원에 사와서 2천원에 판다 그러면 천원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 이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건데 사업자이시라면 개인판매자로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처리가 안 되시니까 웬만하시면 사업자를 내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하신다면 간이과세자로 내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1월에는 부가세 신고, 그리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어,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가 불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은 2021년이 되면서 약간 개정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뒤쪽에서 좀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업종별로 0.5에서 3%로 세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저도 할 수만 있었다면 간이과세자로 처음에 내고 싶었는데 저는 업종이 안 돼가지고 간이과세자로 처음부터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 금액에 따라가지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구간이 있고요. 어 얼마 이상이 되면 부가세를 내야 되는 구간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과세자인데요 웬만하면 법인으로는 전환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은 내 돈같이 쓰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과세자는 사실 간이과세자 다음 단계가 일반과세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세금을 부가세 1월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5월에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출 쪽으로 하셔서 해외 쪽으로 판매를 하신 다면 일반과세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신고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세금을 오히려 돌려받게 되죠.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과세자가 수출 쪽에서는 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원천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일반 과세자가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음, 좀 넘어섰다라는 거겠죠. 한 단계 레벨업 하셨으니까 직원도 고용할 수도 있겠고 알바를 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금을 또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원천세라고 하는 비용이 있어요. 이건 매달 일반적으로 내게 됩니다. 음, 그리고 매입 10% 부가세, 어, 매출액 10%는 부가세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진세율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판매자처럼, 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어,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출액이 많이 올라섰다라는 얘기니까, 어, 대표자에게 오는 세금 과세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억이 넘어가면은 세금으로 뭐 40% 가, 넘게? 이렇게 돼요.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람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하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은그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대표자가 유한 책임을 가지게 돼요. 일정 부분만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일반 가세자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대표자가 다 모두 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좀 추천을 해준다면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실 때는 무조건 가니가 대세다 제일 좋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투잡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투잡하는 거 회사에서 혹시 알진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쇼핑몰 하는 거어 몰라야 돼요 알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은 개인정보법 위반을 한 거예요 회사는 자기들이 주는 돈만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쇼핑몰을 하고 있는 거 개인정보죠 그걸 알게 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음 어찌 보면 사찰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야 되는데 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못해 가지고 말을 좀 이렇게 주변이나 쇼핑몰 해라고 주변에 이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혹시나 소문이 나가지고 인사팀에서 알게 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일반 회사는 모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뭐 아니면 경찰 아니면 뭐 공무원 뭐 이런 식이 있는 회사의 그 세금으로서 어그 정부의 돈으로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서 여러분들 월급을 받는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신다면 공무원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어 투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때는 어 여러분들이 같이 사업을 할 만한 분을 찾아 보셔야겠죠 가족 중에서 그래서 쇼핑몰 쪽에서 가족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흘러들어 주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라는 물음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일단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범주가 좀 달라지게 돼요. 요거는 제가 텍스워치라고 하는 신문 기사에서 발췌해 있는 내용인데요. 2020년도까지는 매출액에 대해 가지고 만약 여러분이 4,800만 원이 넘어가시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돼요. 어 근데 부가세 납부에 대해 가지고는요. 3천만 원 미만이면 시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어, 국세천 사이트를 사실은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에 대해 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라점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2021년부터 이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여러분들이 혹시나 8천만원 어 까지 4800만원 이상으로 판매를 하셨다면 일반과세자로 올해 전환이 되겠고요 음, 2021년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4800만원 이상 판매를 하시고 8 0 0 0만원 미만으로 판매를 하신다 라고 하시면 간이과세자가 유지가 됩니다 대신 부가세를 납부를 하시게 돼요네 그리고 2021년 20년에는 간이 가세자도 부가세를 납부를 하죠. 3천만 원 미만만 부가세 납부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간이 가세자들도 다 신고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간이 가세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실 때는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시거나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었던 머니핏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우시다면 머니핀 같은 사이트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세무대리를 해주시는 어 세무사님에게 음 기장을 맡기셔도 네 신고 대행비 어느 정도 받으시고 신고해주시니까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음 제가 만약에 4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내가 어... 사온 금액은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어 제가 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0만 원안 되게 나오겠죠? 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만약에 뭐 소모품비로 택배 포장하는데 비용을 쓰거나 이러실 수 있잖아요 아니 마트 가셔가지고 뭐~ 음~ 식대 같은 거를 또 쓰실 수도 있고 식당 같은 데에서 음~ 마트 같은 데서 쇼핑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부가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절세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해당하는 부분 잘 표기하셔가지고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신고 납부 메뉴에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신 상태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2020년 2분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음, 어, 신고 기간을 한달더 연장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감면제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가지고 어, 요 부분도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넣으셔야 될때 어, 사업자용 신용카드에 대해서 매입세액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사용하신 거 있죠.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용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우시면 은 전자신고 어떻게 하시는지 요거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간이과세자 시라면 간이과세자에서 해당하는 전기신고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신고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가 아니라서 이 해당하는 부분을 어, 확인할 수가 없네요 음, 하지만 그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해당하는 부분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어려우시다면 세무서에서도 도와주니까 해당하는 부분으로 좀더 도움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제가 하단에 있는 링크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요. 혹시 이 자료들 어, 다운받고 싶으시다면 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